안녕하세요. 우두기억스만 김태입니다. 저 김피가 저할게요 아, 또는 액션. 다션 아, 액소만션 액션. 엑소만, 엑소만. 엑소만. 앨리, 액션. 액액 액션. 액액 액션. 액션. 액션. 액 액션. 액션. 액션. 항상 재밌는 한 번만 더? X. 항상 재밌는 거죠? 한 살짝 실어요액 만두? 그도 없는 거 만두? 그럼요, 도 없는 거마막 침대해! 만두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Ha ha ha.